So,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So for today's video, I'll be showing you guys where I transform myself into an ABG. Asian baby girl. That's what I look like right now. Okay, so, whew, I forgot a lot, a bunch of my English while I wasn't using it. So I'm gonna go back to use my Korean very quickly right now. 바로 한국어 쓸게요. 죄송해요. Let's get it started. Let's get it started. Let's get it started. Get it started. <91 suited> 앞에 영어 부분 조금 오글거리 셨죠 <웃음> 죄송해요. 컨셉 잡는 게 요즘 제 취미라서. 취미가 별로 없는 저에겐 그게 꽤나 재밌는 취미거든요. 그래서 컨셉을 좀 살려서 영어로 시작을 해봤고요. 바로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기 전에 머리가 너무 답이 없으니까 핫걸처럼 가발을 좀 쓰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왔는데요. 락커 같기도 하고, <웃음> 서프라이즈 재현배우 같기도 하고, 지금. <웃음> Hi guys, what's up? 서프라이즈 재현배우 같기도 하죠? 답이 없으니까 빠르게 화장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 렌즈 먼저 껴야겠다 안경 여기 다날라갔거든요 어떤 미유가 이거 바로 캐치해가지고 언니 안경이 춤춘다고 추 안경이 난리가 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난리난 안경을 저는 아직도 잘 쓰고 있다는 게 비밀입니다 렌즈는 오늘 블랙핑 제니처럼 오렌즈의 스칸디 원데이 헤이즐 이거를 껴볼까요? 서서서서 이제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바비 브라운 프라이머예요. 프라이머 플러스 매티파이. 또 모공을 조금 쫀쫀하게 채워주도록 할게요. ABG가 뭐냐면 아시안 베이비 걸. 그상류층에 약간 명품 들고 다니고 인스타에서 셀럽이고 화장은 완벽하고 핫한 바디를 가지고 있고 좀 머리 이렇게 탈색 모에 되게 센 화장에 자유분방해 보이는 아시안 이 여자 애들을 일컫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한 1년 전부터 되게 유튜브에서 유행을 했는데 저도 그때부터 해볼까 해볼까 하다가 정말 귀찮아서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뒷북을 두들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색모는 제가 딱 1년 전에 탈색을 하곤 했는데 이제 염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발에 끼게 되었네요. 이거 루나 컨실팟 살몬이에요. 사실 오늘 ABG를 떠나서 그냥 제가 혼자서 좀... 캘리포니아 베버리즈 같은데 거 베버리즈 맞나? 베버리즈 어디예요? 베버리즈 어디지? 어딘지도 몰라. 근데 막 던져 막.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서부 로스앤젤레스 서쪽에 있는 도시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베버리힐즈에 좀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저는 영화에서만 봤거든요 그래서 베버리힐즈에 사는 그런 언니들 느낌으로 좀 연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핫하고 뭔 느낌인지 아시죠? 되게 나는 헬스 갈 때도 화장 완벽히 하고 막. 몸은 막 땀에 젖어있는데도 막 헬스장에서 얼굴은 그대로, 화장은 그대로인 그런 언니들. 그리고 외제차 되게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드라이브스루에서 되게 햄버거 척척척척척 사고 스타벅스에서 음료수 척척척척 사고 이렇게 사 가지고 친구들 막 만나러 다니고 친구들 막 픽업해 가지고 라이드 해 가지고 막 쇼핑하러 먹어 다니고 뭘가 가지고 이따만치 쇼핑백 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오고 약간 그런 언니들 느낌을 한번 뭐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또이 언니가 또 틱톡을 또 욜라 잘해. 틱톡에서 겁나 인기 많아. 막 틱톡 상위 랭커야.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미국에 있는 유명한 틱톡 언니들이랑 막다 친해. 제 세계관 어때요? 괜찮죠? 오늘 제 컨셉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 느낌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릴스 찍어야겠다. 릴스 야망, 릴스 유망주. 오늘 텐한 느낌을 낼 거예요. 저 오늘 캘리포니아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I live in California. 그래서 오늘은 텐한 파운데이션을 쓰도록 할 건데 이거는 테라 블랙 파운데이션이고요. 31호예요. 무려 32. 두껍지 않게 일단 깔아줄게요. 제가 가발 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도 메이크업하면서 좀 이렇게 제 본래 블랙 머리가 삐꼼삐꼼 빼꼼빼꼼 모습을 드러낼 거란 말이죠. 그거 이렇게 거슬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뿌염하러못다 아좀 바쁜 쿨한 언니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나 바빠서 탈색 못했어 오늘. 걸들 만나느라 탈색하고 싶었는데 I'm so busy. 나좀 바빴어. 아... <웃음> <웃음> 태닝한 언니가 아니라 가면 쓴 언니가 돼버렸는데 이거 어떡하나요? 소원이랑 차이 어떡하죠? I'm so freaking 패스! <웃음>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웃음> 화이트찍스라는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하는 거거든요? 나 완전 화났다고 표현할 때막 하는 장면 있는데 저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영화. 갑자기 그게 하고 싶었어. 제가 지금 자연광에 맡겨서 촬영을 하느라 색감이 좀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했고, 부랴부랴 컨실러. 요즘 틱톡에서 외국 언니들 컨실러를 약간 요렇게 여기다 바르고 그리고 눈밑에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아 불안하네요 오늘. 저 오늘 좀 실패할 것 같거든요. 원숭이도 가끔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Monkey sometimes falling from 나무. 원키가 <웃음> 떨어진다고요 나무에서. 오늘 그 날인 것 같은데. 코 쉐딩을 잡아볼까요? 이거는 아이미미 스틱 리뉴얼돼서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한번 오늘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끊어주도록 할게요. 코를 조각내야 돼. 나는 오늘 미켈란젤로. 파우더는 3C 파우더로 여기 스펀지 이렇게 묻혀가지고 눈에 이렇게 올려놓고 브러쉬로 털어낼게요.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겠죠?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맞아요! 어디서 본거 맞습니다. 틱톡에서 봤고요. 언니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하진 않아요. 처음 해봐요. 자, 3CE 팔레트 사용할 거고요. 이거는 오버테이크 이 컬러 사용할게요.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줘야 돼요. 아, 근데 사실 옛날에는 인종 상관없이 좀 서양 언니들, 외국 언니들은 되게 화장 막 강하게 했잖아요. 기억나요? 그것도 요즘 트렌드가 지난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좀 아이라인이랑 속눈썹 강조하고 이 사람들도 글로시 립을 많이 쓰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 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컬러, 요거 눈 언더에 쭉 그어주세요. 그리고 삼각존 여기 눈 끝에 부분에서 쭉 가로로 빼줍니다. 약간 렌즈를 제가 나중에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렌즈가 살짝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 이건 메이블린 아이라이너예요. 라인 타투 크레용 펜. 저는 아직도 후회 중인 게요. 유튜브 되게 오래된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대중적이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미국에서는 10년도 넘었잖아요. 그 유튜브 플랫폼 자체가 활성화된 지. 근데 그때가 딱 이제 제가 거기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거든요. 제가 그때 딱 유튜브 시작했잖아요. 저 솔직히 진짜 지금 루비 버튼 받지 않았을까요? <웃음> 아니 이게 좀 근자감일 수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후회돼요. 타임머신 개발돼가지고 나중에 제가 타임머신을 탈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때 정민이에게 진짜 회초리로 엉덩이 때려가면서 유튜브 시킬 것 같아요. 그때 정민이말 지지게 안 들었으니까 제가 미래에서 온 저라고 하면 안 믿겠죠? 게다가 많이 리모델링을 또 얼굴 리모델링을 해놔가지고 본인인지 모를 거야. 누구세요? 이러겠지? 그럼 나는 아니 나나 나 너라고 미래에서 온 너라니까? 이러면, 아니 얼굴이 다르잖아요 누구시냐고요 이러면, 야! 나야! 못 들어보겠어? 어떻게든 설득시켜야지 정민아 너 부모님 이름 이거 이거잖아 어쩌고 저쩌고 복권 번호도 다 얘기해줘 최근 이렇게 점막만 블랙 라이너로 그려놓고 이제 조금 딥한 섀도우를 사용을 할 건데 어두운 초콜릿 색깔들 사용을 할게요. 이거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초콜릿 퍼지예요. 블렌딩을 하면서 음영을 쌍커풀 라인에 연진하게 주고 눈꼬리를 빼냅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따 붓펜 라이너로 라인을 한번 아주 강하게 잡을 거긴 해요. 제가 또 속눈썹은 기가 막힌 걸 준비했어요, 여러분. 가비님 속눈썹 이거 또쓸 거거든요. 가비래쉬. 그 라치카 가비님 속눈썹을 깃! 했습니다. 밤에 이렇게 새벽에 몰래 물 마시러 나갈 것 같은 자아가 있을 것만 같은 속눈썹이거든요. 말도 할것 같아요. 저한테 말도 막걸것 같아요. 에이. Hey. 말 걸면 대답할 것 같다니까. 에이. Hey. 길이를 좀 잘라야 될것 같아요. 풀 묻혔어요. 묻혀볼게요. 어 약간 긴장되는 시간이군 특히 이 메이크업은 속눈썹이 다 있다, 속눈썹이. 마를 때까지 가만히 냅둬야 될것 같아. 속눈썹이 무거워요, 무거워. 눈으로 아령 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저털 같은 <웃음> 속눈썹이 완성되었고요. 그리고 이 블랙 라이너로 라인을 좀 핫! r l 마냥 빼줄게요. 보이드하면서 슉. 빠지는 느낌으로, 옆에 있는 사람 찌를 것 같은 라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려주시고, 좀 진한 음영을 그려준 라인까지 내 눈이 여기까지다, 어쩌라고 이거 섀도우 아니다, 쳐다보지도 마라. 이거 내 눈이 맞으니까, 내눈 여기까지 맞다라고 우기는 식으로. 우겨야 되니까, 까지 음영을 넣어줘야 됩니다. 일단 마스카라를 해야 되는데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는 언니들은 꼭 이렇게 무섭게 생긴 메이블린이나 얌전하게 생긴 메이블린이나 이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거든요? 언니들을 따라서 메이블린을 사용을 할 건데 국민템 이거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이 속눈썹 보관을 잘못해놔서 속눈서 털이 지금 프리덤이에요. 너무 자유롭게 여기저기 쏟아니거든요 지금? 지금 마스카라를 살짝만 해줘야 돼요. 이 컬러랑 이 컬러 이두 개를 오버테이크 팔레트의 이두 펄을 언더에 살짝 사용을 할게요. 제일 어두운 컬러 있죠? 이걸로 언더 마지막으로 강조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팬티 뷰티, 빤스 뷰티 거고요. 요거, 하이라이터를 두 가지 컬러 섞어서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팅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팬티 뷰티 킬라와트 프리스타일 하이라이터 듀오, 민머니, 그리고 허슬라 베이비 듀오입니다. 이거 진짜 예뻐서 한동안 엄청 썼었어요. 요즘은 쳐다도 안 보네요. Sorry, 팬티 뷰티. 자, 이제 요 옹조란 브러쉬를 사용해서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요. 약간 누디한 피치 컬러 블러셔랑 완전 로즈 컬러 블러셔.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할 건데 요즘은 좀 옹졸하게 블러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이 옹졸한 브러시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쪽에 이렇게 사선으로 블러셔를 넣더라고요. 벌써 외국인, 이런 느낌. 음. Hey. 이거를 코끝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미쳤죠 이거? 제가 왜 그동안 한동안 엄청 잘 사용했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도라방스 도라방스 하이라이터가 이렇게 도라방스 할 일이 있나? 이거 또다시 옹졸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번엔 여기, 여기 부분만 해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샥 넣어줍니다. 옹졸하게. 아 이거 윤광이 아주 빵빵 살아났죠? 닉스의 내추럴 이거 립 컬러로 립라인을좀 딸게요. 이거는 벨벳 더 펜슬 브루주아 거고요. 토프 브라운 컬러예요. 립슬 안쪽에 바를게요. 제가 이렇게 물빠진 고구마 컬러를 발라주고 롬앤의 아몬드 로즈 이렇게 입술 안쪽에 발라서 글로시하게 오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굴려서 쭉 빼주고 과하지 않은 아치형? 둥근 아치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갈색 컬러를 섞어가면서 바르도록 할게요. 머리가 너무 탈색모라 이 해주시면 되고요. 머리를 내리고 ABG처럼 좀 꾸며볼게요 더. 저 사실 이 배경도 보이세요 여러분? 배경도 약간 그 캘리포니아에 사는 그 미국 언니들 배경처럼 내집 배경처럼 꾸며본 거예요. 약간 다 저렇게 앵두정구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앵두정구를 달아보았고요. 이 디테일 칭찬해. 또 제가 기가 막힌 소품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거 또 링기걸이에요 여러분. 링기걸이를 이렇게 꽂고 저 뒤에 움직이는 거뭐폴터가 있을 때. 그런 현상 아니고요. 감자예요 감자. 오케이, 감자야. 저기 보이시죠? 네 왔다 갔다 하느라 그런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사로살로 느낌 있어. 그죠? 느낌 있어요. 그리고 또 뭔지 아시죠? 볼드한 목걸이. 틱톡 언니들에 전혀 안 맞는다고요. 이걸 안 껴준다면 꼭 이런 목걸이를 꼭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19금 타임. Oopsie. 제이미 포유 사상 최초 노출. 나이키 브라탑은 필수죠. 뭔가 느낌 살죠? 헬스장에서 이러고 운동을 하지만 얼굴은 전혀 땀이 안 나는 그런 언니 이런 걸로 릴스 찍어주기 전에 또 이렇게 복근 한번 그려주고 가야 됩니다 복근 그리고 올게요 왕자 그려졌죠? 왕자 완성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저왕자 생겼고요 ABG 필수 문신 스티커 이런 거 붙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물티슈랑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 올리고 아따 대 이거 성대모사 뭔지 아세요? 하나 올리고 하나 더 올릴 건데 신현준님막 붙여요 그냥. 뭐 진짜 무신다 아니니까. 하나 올리고 하나 더 올려. 야,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이거 스타벅스 이거 이거. 어제 이거 급하게 또 쿠팡에서 샀거든요. 이 연출을 위해서. 느낌 확실하죠? 하, 완성. 채널 사상 최대 노출을 해가지고 지금. 부끄럽거든요. 아 이것도 보여줘야 돼. 아디다스의 이런 레깅스도 필수고요 Y존 민망해서 이렇게 다녀야 돼요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완성입니다 제가 아마도 이 영상이 편집이 다 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못볼것 같아요 이 부분이 민망해서 자 이렇게 제 캘리포니아 핫 Girl 메이크업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컨셉질에 제 자신이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심심하니까 렌즈 한번 바꿔볼래요? 이거 렌즈미 메이오버 밀킹 그레이로 한번 바꿔볼까? 아닌가 이게 딱 에이비진가요? 안 바꿀래요? 그러면 제 변덕 감당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해요. status i'ma b it y'all bet i pull up on the block in a big c o l bed yeah ride around the f i e l with a stick